아빠 다 예. 오늘의 수능 날이다. Yeah, yeah. 1년 동안 준비를 잘 했으니까 오늘 yeah. 시험 잘 봐라.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백 아, 시험 잘 보라고 네. 도끼랑 휴지랑 몇개 준비했는데 하나 골라 봐요. 어, 나 휴지. 이거로 잘 볼래요. 장미야, 하 해라. 뭐 하는 거야? 2대 이 미팅 하는데요. 어? 아버지 하나 골라 보세요. <웃음> 네, <웃음> 도끼 도끼 도끼. 어, 그거 내 건데. 취미가 뭐야? 취미랄 건없고 자식 키우는듯로살아나 <웃음> 아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웃음> 이상하게 세대가 가고 싶네. 뭔 놈이 세 장잡니? 까 제발 긴장 좀 들어 <웃음> 보자. 그래, 그래. 아버지 저도 빨리, 빨리 들어가야 돼. 빨리 들어가. 얘네들아, 예, 예, 예. 수험표를 떨어뜨리면 어떡하니? 녀석아. <웃음> 아버지, 시험 잘 보세요. 이번에꼭합격하시야죠요 내가 이번에 돈들고를보고 붙을게. 좋아서. 어. 화면 들어가시죠?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 그래 그래. 그 그래. 저분이 여 붙여 놓으면 어떡해? 아니, 아버지 합격하라고 붙여 놓은 건데 그럼 어떡하라고? 옆 붙이시면 되죠. 제가 옆 먹으면 되니까요. 오, 기분이 역같네요. 아, 그렇지. <웃음> 아버지. 아니 지금 철창 안에서 뭐 하고 계세요? 너볼 면목 이 없다. 아버지 설마 그 도끼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도끼파 두목. 금, 도끼 파두목. 금도끼는 도끼네. 형제 많이 추우시죠? 추워 다시 좀 넣어줘라 예, 아 그래도 이 바나나 준비했습니다 이러는 안되는데 네 나오셔 예.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예. 이거 예. 드셔 이거 예 고맙습니다 어 고릴라다 어 어. <웃음> 어 원숭이도 있네 야이 조그만 뭐라야이 조그만 뭐라 아이 고조구좋뭐 아, 하는 거야 이상하게 동물 오는 거 같네 아이 사람 자 수능시간 다 됐으니까 자 나가세요 자자 나가세요 자문 닫습니다 문 닫... 아, 어 잠깐 어! 지금의 다가와 나무 눈을 붙이는 자 뭐하냐? 이상하게 권상우 왔네 뭐 권상우야 정지 차려 제발 긴장 좀. 하자! 아니 님짱아이 아니 회장님오셨이니까상아니 뭐야 이거 누가 그 분한테 붙여놨어요? 붙여놨어 누가? 아 그거요? 아 저기 오케이. 제가 붙였습니다 단순이야? 아, 아, 아니, 아니요 예, 제가 예. 붙였습니다 뭐? 아니 제가 붙였습니다 아, 아니 권상우님 고르셨습니까? 일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번 돌려줬습니다. 잡고 나오시고요. 진짜 여섯 분째 사람이 사실 맞을까요? 너 맞지? 아 모르겠어요. 맞아, 맞아. 자, 하나, 둘, 셋, 진실 신실이 영화 올라. 대단습니다 틀렸어요. 내 가지고 찌러. 시간이 길는데안들어 뭐해? 아니 문이 잠겨 가지고 못 들어가요. 아이고 문이 안 잠긴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 예, 예, 예, 예. 야문 닫아 빨리는데 예, 예, 예. 어 잠깐! 아, 아. 잠깐! 이 장면을 꿈에서 본것 같은데?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어 기한하네!